오, 오! 와! 주방에서 지금 길어. 아, 와! 와. 오, 세상에! 저게 아마 현재 지금 비빔짬뽕 짬뽕. 음. 재료를 지금 볶고 있는 것 같아요. 비빔짬뽕 맛 진짜 궁금해! 어? 약간 중화 비빔면 같은 맛이 들려나? 오! 우와, 우와. 고기도 나, 있어, 고기. 삼겹 그 같은데? 삼겹. 국물이 좋아. 좋아. 그 아니네 진짜 볶음 면이 있는 건가? 아면어 아, 짬뽕 냄새 난다 냄새는 어, 그래? 어. 나 일단 고기부터 한입 먹어볼래. 어, 어. 고기만 따로 먹는다 아니, 어 미소 그래? 어. 오. 엄마 고기에서부터 불량이싹 나는 게 불냄새나? 아 어, 고기에서부터 나 면이 있는 건가? 아 면이 아, 들어있네. 면이 맞... 오. 오. 아유, 진짜 맛있겠다. 아, 친구야. 야, 대박이야 진짜. 나 이런 거쳐 놓는 거 봐. 나와 연기 장난 아니야.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. 맛있겠다. <목소리> <어버, 어버, 어버. 목소리> 표정 봐지 도정 사장님 가나요? 아 도정 사장님 말았어요. 면치기. 오, 맛있습니다. 한입에 깔끔하게. 음. 오 맛있나 봐요. 맛있나 요어새로다 끄다 박해. 와. 자, 비빔짬뽕, 면치기 비빔 짬뽕 면치기 선님이 들어갑니다. 면 탄력 봐요. 그대 오! 오! 오! 오! 오! 아, 들어가네. 아미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. 네. 아, 네. 아 맛있겠다. 맛있어, 맛있어. 아 먹어보고 <웃음> 아 민서 뭐 하는 거예요? 뭐예요? 어, 뭐 하는 거예요? 벌써 이렇게 되면 스페셜 요원은 네, 그렇죠. 조금 달려야될것 같습니다. 지금 벌써 많이 좀 먹은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리고내 매콤한 거. 아, 소영이 말하자마자. 사장님의 가죠 아! 이게 요원이다. 와, 아미바요. 와, 진짜.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. 그 네, 이제 시작이 네, 진짜. 매콤한 진짜. 거 들어가니까. 이제 열었죠. 자미야 아, 수영 봐요. 오늘 상해 왜야, 장마로 아, 오, 잘 어울린다.